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번자입니다자 오늘 은 이제 오랜만에 산속에 왔는데요 아 지금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와. 이제가 또 해외 취직을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서 산에 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톱사 위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한번 따라오시죠 자 따라오세요 오. 일단 땅 주변에 이제 땅에 주로 사는데 썩은 나무가 박혀 있는 그런 부엽도 쪽에 삽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썩은 나무를 이제 파헤쳐서 그 아래에 있는 부엽도를 파가지고 제가 잡으려고 하는데요. 자, 그럼 일단 여기 주변에어 뭔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무가. 그럼 일단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 자, 오세요. 자, 여러분 이제 여기 제 나무를 하나 잡게 했는데 오, 좀 많이 썩었어요. 가까이 와서 보시면 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썩은 나무가 있는데 약간 이제 좀덜 썩은 부분도 있고 완전히 먹은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. 그런데 제가 여기 바다를 좀 파보면 아마 이제 여기 석사슴벌레 성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,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?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어 흙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늘 여기를 좀 작업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안쪽으로 한번 파볼게요 오 여기 징그 애벌레들 애벌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.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놔둘게요. 제 단조를 쭉쭉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느낌이 살짝 좋은데요? 예. 자 여러분, 아, 여기 지금 나무가 보이는데, 이거 보이세요? 이거 살짝 느낌이 어, 뽑힐 것 같아요. 이거 뽑아서 제가 한번. 작업표본으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가시죠. 빵, 인경, 인경에서 건네. 야, 와, 오, 근데 어, 유충, 유충. 와, 어 이거 이거 뭐 참새 선물래충 같은데 톱사가 아니에요 이거. 이거 어, 뭐지? 아 어, 일단 이거 유충을 여기 위에 올려둘게요 이렇게. 유충, 유충, 유충을.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라, 오, 이 뭐야, 넙적새 사막이 알집 왜 있어? <웃음> 이건 넙적새 사막이 알집이거든요, 이건? 왜 있어, 여기. 여기, 여기? 이건 다 죽은 거니까 일단 빼두고 안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아까 저 건데이 방을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, 여러분, 어, 이렇게 아래쪽도 보시면 이렇게, 어우, 나무가 좋아요, 지금. 크기 좋아요. 진짜 딱성충나으크기이에요 지금. 우와. 자, 여러분, 여기 보시면 지금 아직 큰 살이 없어가지고 여기 통추를 못 잡겠어요. 그래, 나무를 좀 쪼개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, 여러분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큰들이 보이거든요. 와 진짜, 시큰 진짜 많다. 여기 보시면 시큰이 어마무시해요. 야, 내가 이거 모종사부를 이렇게 찌들을할는 집이야. 항상도 못했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여기, 여기 보이세요, 안 돼? 와, 진짜 크다. 안디 보이세요, 안디?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야, 이거 크다. 되게 되게 큰데요, 여러분? 무척, 무척. 아, 시. 휴마겠는데, 여러분? 오, 좋다. 낚시다, 낚시. 여러분 나오는 거 보이세요? 야, 와. 아, 여러분 나왔습니다. 이게 아마 유충, 소한벌레 유충 같은데, 야 여기 큼직하네요. 스커 같습니다. 거의 어, 오 이거 물고 있는 거 봐요. 낚시 여러분 낚시 성공했어요. 자 여기 유충 이렇게 큰 유충도 있고요.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 번에 또 모아서 보여드릴게요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렇게 체집을 제가 했거든요. 근데 아쉽게도 유충만 나와었습니다큰 직한 유충, 작은 유충 세 마리. 근데 이 다시 우니까 제가 다음에 또 와서 한번 성충을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이렇게 몸풀이겸해외치이몸풀이겸 이렇게 찍어왔었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제가 돌아오도록 오늘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